안녕하세요, 벤입니다. 어, 저번에 머플러 1 0 순정이랑 튜닝한 거랑 각각 찍었었는데 영상을 안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두 개를 비교하는 소리 비교하는 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원래 순정이랑 순정이랑 저는 이제 아크라포비 옛날 버전으로 구매를 해서 직접 슬리본으로 변경을 하고 그래서 구조 변경하는 과정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어 순정이랑 구변된 머플러 소리 구경하고 오시죠. l e t 음, 백일 소리니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소리가 잘안 나왔는데,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전화하 보내세요. 안녕.